어... 사랑하는 선생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여기 저희 시골집이고 오랜만에 한번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밥을 또 먹는 거를 영상으로 한번 찍으려고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잡사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아, 제가 몇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지금 보시는 음식이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호박잎 호박잎 쌈밥 당된장 해가지고 그리고 이 호박 여름에 나는 이호박 있거든요, 저큰 호박 여기다가 생선 딱 지져가지고 어머니가 해주신 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웃음> 자 아무튼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쏴쏴아 여기 밥을 다 올리고 여기 뭐 소라랑 아유, 버섯이랑 우리 어머니가 당된장에 진짜 뭘 엄청 넣어가지고 잘 해주셨어요 아. 요렇게만 싸서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다가 고기까지. 하나. 싹 올려서. 와. <웃음> 와. 뜨거워. 아, 밥이 좀 뜨거워가지고 음. 와 호박잎이 지금 여름이 시즌 몇대 지나가가지고 좀 산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뻣뻣해져요, 되게. 그래서 여름 안철를좀 많이 드시거든요. 무조건 호박잎이 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순 살짝 나는 거, 나는 것 중에도 이렇게 좀 커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쪄가지고 싸서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다른 거 들어갈 필요 없이, 고기나 이런 거 들어갈 필요 없이, 요, 된장. 이게 맛있는 된장만 해가지고 넣어도 죽여줍니다. 음. 어. 거기다 고기나 이런 것까지 같이 버이면더 좋죠. 응. <웃음> 아, 고추 진짜 얇다. 이렇게 해서 한 입. 아 그리고 이거, 이거는 고구마 줄기 된장이랑 고춧가루 살짝 넣어가지고 성양고추 살짝 넣어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음. 호박 아... 이게 생선조림에 이제 무 해가지고 많이 넣어서 드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 호박, 늙은 호박이 아니라, 아, 이게 파란색, 그, 또, 동그란 호박이 있는데, 그거로 해가지고 한번 생선을 지져주세요. 아, 기회 되시면 이거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와. 아. 와 이 살짝 반건조한 생선 어. <웃음> 어. 장부 쌈 싸서 음. 원래 이거는 제대로 즐기시려면 조금 저녁때가지고 평상같은데 딱 앉아가지고 모깃불 딱 켜가지고 평상 위에 앉아가지고 딱 먹으면 진짜 기가막히거든요 다음번 온조린 제가 어떻게 한번 야외에서 한번 분위기 좀더 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냥 먹고 어우 고추 맵다. 음. 댁에 대게서 해드실 때는 찌셔도 되고 살짝 데치셔도 돼요. 찜기가 없다, 냄비 냄비 이런 거밖에 없다 그러면 끓는 물에. 살짝 데치셔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꼭쪄야될 필요는 없습니다 음, 음. 이 여름 열무가 또 진짜 기가 막혀요. 이 열무, 생열무도 그냥 밥 싸먹으면 맛있는데 음, 아... 운조리랑 먹으면 맛있겠다 음. 기대합니다 운조리 여름 이 시즌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해산물이 나오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여름에 땅에서 난은 열무나 호박잎같이 풀티나 는 또 맛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음. 어 정도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 호박이 홀부들하면서 이 안에 생선 맛이랑 또잘배 있어요 양념 맛이랑 아, 부들부들하고 아, 아. 어. 쏴, 쏴, 쏴. 아, 여러분 오늘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우, 찬물로 샤워 한번 해야겠네요. 좀 매운 거랑 좀 먹었더니, 아, 또 맛있게 먹은 만큼도 부모님한테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